안녕하세요, 우리 댕댕이 여러분. 오늘은 바게트 호텔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좀 독특한 형태의 카페 느낌인데 이 바닥이나 이 천장부터 이 벽에서 이어지는 이런 게 너무 다 색감들이 예뻐요. 맛있게 생겼죠? 그냥 일반 바게트. 연유 찍어 먹을 수 있게 나오고. 반미 제가 단낭에서 먹고 진짜 반했던 반미예요 근데 딱이 바게트를 보자마자 아밥미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해서 다세개다 다 시켜봤습니다 그럼 우리 먹어볼까? 이거 인스타 사이 찍어야 돼요 아트! 예선자 그. 네,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아자 아이오 자 감성샷을 애들이 요즘에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맨날 인스타그램에 얼굴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 감성샷을 찍는데 그 감성샷의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난이 공간에서 녹아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된대요 제가 너무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마치 소품처럼 존재해야 되는 거 구석탱이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때 딱 찍은 사진이 훨씬 감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찍고 있죠. 우리 이거 먹어볼까? 네,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바게트? 연유에다가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바게트 겁나 두껍게 썰어주셨네요. 짱 두꺼운. 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 촉촉한데 쫄깃! 쫄깃! 연유 찍어 먹으니까 또 별미네 여기는 음. 음, 씹을수록 뭐. 고소하소 고소. 음. 맛있을 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꼭 먹어야 돼 아니 무슨 이런 조합이 라떼랑 빵이랑 딱 같이 먹었을 때 커피 쌉싸름하고 우유의그 부드럽고 고소한 게잘 어울리지? 네. 와... 이거 무슨 롤케이크 빵 하나? 커다란 롤케이크 빵 같은데? 안에 이 팥도 많이 들었어요 음 맛있어? 음, 맛있냐 버터의 약간 그 풍미랑, 음 그리고 이 팥이 너무 달지 않고, 음 담백하게, 그지? 음 은은한 단맛. 맛있나 맛있대요. 음. 맛있대? 음, 네. 음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걸 사먹겠다. 그래? 빵은 안 좋아하는데도? 네. 맛있네요. 이 집이 맛있어. 이 집이 바게트 자체가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맛있네요. 이 버터 음. 처음 먹어봐. 그러니까? 둘다 처음이야? 네. 잘 네. 좋아하죠? <웃음> <웃음> 어, 버터 맛있네? 이거는 좀 뒤늦게 이 맛을 알게 돼. 어. 버터가 맛있, 끝맛이 맛있네. 음. 그래서 버터 한입더 먹어봐. 한입더 아. 먹, 안 먹을 때 그럼. 1년치 파트 안 먹었다 1년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대박 맛있겠다 밤미 밤미 희착했다 무슨 시 음, 지좀 음. 음. 음, 매콤한데요 이거는? 와, 재료가 진짜 신선한 맛이야 무랑 당근, 쪽파, 오이, 계란, 고기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무는 약간 치킨무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근데 엄청 아삭 아삭 아삭 꼬독꼬독 꼬독꼬독 아삭 아삭 그럼 매운맛은 어디서 나와요? 몰라 오, 소스. 요 소스인 것 같아 칠리 소스 음, 음. 매콤해 음아가득있었는 아, 이거 어, 맛있다? 음, 음. 드라마 타임이 지그요 잠깐만 끊고 이거 먹을 때까지 끊을까요? 음, 음.